저는 지금 하롱베이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롱베에 이또 새로운 크루즈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크루즈 이름은 제네시스 리걸 크루즈입니다 5성급 크루즈인데 제가 어떨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노이에서 하롱베이까지약 3시간을 달려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선사장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 이제 일단 스피드보트를 갈아타서 이제 저희가 타는 어, 제네시스 크루즈로 어, 갈아탈 예정입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 진짜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스피드보트 안에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크루즈 탑승하신 분들인데요 한국분들도 조금 보이시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아, 지금 크루즈 들어와서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오자마자 점심은 세트메뉴식으로 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다하고 키를 받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런 뷰를 보면서 똥을 쌀수 있다는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에어컨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6도로 맞춰놨는데 어 추워서 나중에는 껐어요. 이제 바로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재미있게 놀다가 방에서 조금 쉬고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서 맥주 한잔 먹고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다음날 크루즈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잔 먹고 빵도 준비되어 있고 뭐 잼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란후라이도 계속 해주고 쌀국수도 있었는데 저는 쌀국수랑 그냥 계란후라이만 그렇게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음식 다 먹고 방에서 좀 쉬다가 내리기 전 점심 식사 인데요 뭐 이렇게 뷔페식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점심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노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게 커피랑 하, 크루즈 위에서 커피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크루즈 내부에 마사지 받는 곳이 또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발마사지가 30불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봤냐? 이렇게 무사히 복귀를 했습니다 일상에 지치신 분들 하롱베이 바다 위에서 서강이질때 느끼는 여유와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여행을 찾으신다면 하롱베이 크루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참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